화려해 보여 모두를 홀려버릴 언니의 부적이야 우아해 보여 모든 걸 날려버릴 동생의 부채야 최초의 쌍둥이, 쌍둥이 클래스 지금 알림 신청하세요